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<웃음> 오늘은 어, 콧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어, 노래 부르실 때 콧소리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음, 이 콧소리를 내가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어, 너무 지나치진 않은지 그것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또 어,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지 이 코소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,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어, 체크해보기에 앞서서 어, 이 코는 우리 얼굴에서 어, 노래할 때 소리를 앞쪽으로 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합니다. 음. 그래서 비강공명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비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어 앞쪽으로 예쁜 소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과하고 지나치다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어, 지울 수가 없겠죠. 어, 우리 목소리도 좀 예쁘게 공명된 소리가 듣기가 좋지 너무 또 이렇게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 소리를 계속 너무 콧소리가 심하게 말을 하면 은 조금 지루한 감이 또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콧소리가 어, 심하신 분들은 이래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코랑 입이 있죠. 숨을 들이마시는 부위가.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숨을 뱉는 곳도 코와 입으로 숨을 뱉을 수 있습니다. 코로도 뱉을 수 있고 입으로도 뱉을 수 있죠. 노래를 하실 때는 숨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노래를 할 때는 근데 그 나가는 그 숨이 공기가 코 쪽으로만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코 소리가 심하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숨이 이쪽으로만 너무 많이 나가고 있, 있기 때문에 코를 딱 잡아버리면은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?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걸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소리로만 내도 테스트가 가능하세요. 자 어떻게 한다? 소리를 내고 있다가 코를 딱 잡았을 때 소리가 멈춰진다. 헉, 그러면 내가 코소리가 좀 많이 있는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지금 잡았는데 소리가 계속 나죠. 반대로 소리가 안 나네요. 네, 그쵸? 이 차이세요. 어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아예 소리가 방금처럼 소리가 가다가 막혀버리시는 분이 있고 조금 그래도 적절하신 분들은 소리가 좀 바뀔 거예요. 이렇게 막힌 듯 막히지 않은 듯 아무튼 소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은 다른 소리가 납니다. 음. 이거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시죠. 어, 이걸 지금 한번 해보시고 음, 코소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두 번째 제가 오늘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드렸을 때 보면은 제가 소리를 내면서 코를 잡아도 전 소리가 변하지 않았죠. 어. 콧소리로 처음에 소리를 시작을 해도 코를 막았을 때 소리가 안 끊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 막아볼게요. 아 소리가 계속 나가죠.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실 숙제입니다. 우리는 노래를 할때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어, 우리 얼굴에 수많은 근육을 사용해서 소리를 보내고 또열 수가 있습니다. 음. 소리가 코 쪽으로만 너무 쏠리신 분들은 그 공기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같이 분산시켜 보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, 내가 코 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서 소리가 막히신 분들은 내가 코를 막았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소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의 몸의 감각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짧게 강의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 콧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과 또 그런 원인들 음, 그런 솔루션들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? <웃음> 생각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가,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막 따라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소리가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내 소리를 바로 알고 아 이렇구나 또 이런 깨달음을 스스로 찾아가시면 그거는 절대 금방 까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죠? 소리 내다가 코 한번 딱 잡아보시는 거예요 아 소리가 뒤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은 코를 잡아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. 아 이거 봐요. 똑같죠? 이 응. 아아아 잡아도 뭔 상관? 이렇게 됩니다. 아아아난 싫어 세장 속의 새처럼 난 싫어 난 싫어가 아닌 난 싫어 오가 아닌 오가 아닌 아. 같이 같이 갈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지금까지 음악하는 여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